이게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뭘로 바꿔야 될지 먼저 생각, 생각해야 돼? 아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아 마름모로 바꾸면 이게 음. 일단 이게 같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물 같아져요 평행사변형이 내각이 다 같아요. 아 이게 내각이 대응각이니까아 네. 그러니까 대응 대응하니까. 아, 그러면 대응각이 얘그 예, 대응한다는 게 얘랑 공부랑인 거예요, 선생님? 대응 변이 옆. 아 대응 아, 변이라니까. 네. 아 네. 의 길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? 네네 네 개의 변이 모두 같아져요. 아, 네네네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.